아, 음 그래. 어, 음. 아유 우리 예쁜 남자. 남사애가 성별이 뭐죠? 남사애가 성별이 뭐야? 남자야 남자. 남자요? 안녕하세요, 심무뜸입니다 오늘은 슬로우 버피가 아니라 버피 테스트에서 챌린지 상급자 분들을 위한 챌린지 버전으로 해볼 텐데요. 예! 빡빡이야 제시아야야야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여러분 한번 자세를 보여줄게요. 바닥을 짚고 버피테스트 하듯이 뒤로 갔다가 포시함 자세를 지는 야호! 야호! 야! 가려. 자 바로 가볼 텐데요. 아 저는 조금 더 챌린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저는 배 닿는 푸시업으로 올라갈 건데 바닥에 배를 닿지 않고 일반 푸시업 상태로 버텼다가 스쿼트 자세를 지나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도 만족이 안돼 하시는 분들은 점프까지 하세요. 이분처럼. 만족시켜 자, 볼게요. 10개씩 저부터 횟수를 세이 가면서 해 볼게요. 저는 횟수를 셀 거고 주의사항 같은 거를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돼요. 레디? 딱시 자 갑니다 천천히 yeah. okay, 천천히 여러분 yeah. 제속, 제속도에 맞춰서 할게요. o o t e e o t h e 와, 아 와, 웃으면 안 되는데 와 지금 희해가 안 되네 진짜 이자 여러분 저희 런지 300개 하고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끝나면 이제 림픽이 힘이... 아몇 개야? 8개잖아요 8개. 와. 아 잠깐만요 이렇게... 10초씩 하나 둘셋넷 아, 아, 웃으면 안돼 아, 여러분 여섯 계속 또세요 여덟! 아오늘아 개스로 못었어 아홉! Here we go! 천천히! 천천히! 천아히 파! 파! 이기자 밥을 지어라! 뜨거운 연판, 뜨거운 박수! 미안해요! 진사아 탄다. <웃음> 탄다! 탄다! 탄다! 파! 이사람아와 아, 네. 봐, 파저다똑같이해요세요두관님못디가요번관님뭐두 이거. 이거. 100개 할수 있을까? 거두이 아. 이거. 두번 이거. 이거. 두 번째, 이거. 뱉개 하려고 했는데 <웃음> 짧고 시작 아니. 구독자분들도 시간이 많이 없어요 미안해요 준비 갈게요 아 진짜 힘들다 파이팅! 파이팅! 시부트! 천천히 해요 아 시! 아예. 아예. 아이고 시원해 좋다! 아고 약속도 오니까 이거 아주 그 아이고 좋다! 오늘 아이고! 약속도 오니까 이거 시원하구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빨리 하지 말라고! <웃음> 몸이 말을 안들어 계속 하게만 들어! 찢어지겠다 이러다. 진심으로 없이, 진심으로 없이. 알았어 <웃음> 진심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아니야 일단 해보고. 아, 아! 아, 아, 아, 아. 구독자분들 나 미리 알아야죠. 아, 시험도 젖었어. 구독자분들 미리 알아야지. 안전한. 어머니. 백개 하기 싫으면 중간한준비 포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왔나? 갑니다 여러분. 휴식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상급자 버전이. 준비. 자 제일 속도에 맞춰서 가볼게요. 속도에. 어, 위험해. 준비. 남산을 건드리지 마세요. 시. 시작. 시 하나. 둘. 뭐 자꾸 건드리는 거야 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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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아니야 잠깐만 정신 차리고 10개 더 할게요 와 숨이 슬로버앞 100개 한 5배 차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왜 배가 찢어질 것같지근데 제가 김계란을 집에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거 내 컨텐츠가 엉망이 될것 같아서 안 불렀을 텐데.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왜, 왜 난. 버피트 잘... 사고 싶다. 다시... 더피트 100개 해도 되니까. 나자 해도 되니까. 100개 해도 되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가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향은 되는 거아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김계란. 5개 같이 해. 열어 <웃음> <웃음> 다섯 개 더. 아세개 더. 두개 더. 하나 더. 아, 끝. 야. 드디어 브리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힘든을 삽니다. 안녕. <웃음> 오지마. 끝. 엉덩이 접었다. 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심문뜸입니다 오늘 슬로우 버킷 5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